Say, so, you're feeling scared to you on iMac I don't think so I don't think so If you wanna go You can leave Make it work, n no o w it hurts, but I'll go there Do the same, can you show me that you care? If you're here for good I'm gonna n e e 어, 박살났어. 아, 진짜 어,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닭곡밥 그리고 고등어구이, 종갓집 전라도 김치입니다. 먹어볼까요? 연유 라떼 만들기 어렵지 않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짜란. 먼저 연유를 짜서 넣어줘요. TMI이긴 한데, 이 연유는 유통기한이 지날 대로 지난 우유입니다. 아, 연유입니다. 이제 우유를 부어줄게요. 그리고, 너무 오랜만에 만져봐가지고, 작품법이 헷갈리는데. 저는 인스타 추이기 때문에 인스타 스토리를 찍습니다. 엄청 오랜만에 책을 한권 구입했어요. 신기한 게 제가 일요일에 구입했는데, 월요일인 오늘 하루 만에 도착했어요. 택배로. 읽어보진 않고 그냥 이렇게 훑어봤거든요. 책을 이렇게 훑어봤는데 에세이에다가 챕터들이 짧아가지고 가독성이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장편소설보다는 가볍다고할수 있는? 읽기에 부담이 없는 이런 에세이들이 저랑 좀 맞는 것 같아요. 책 읽기도 좋은 계절이 돌아왔고 그래서 오랜만에 책을 샀습니다. 연말정산 공제도 되고 네이버 페이 포인트도 많아가지고 기운이 좋네요. 쉬울것 <웃음> 같다 소음에 대해서 질문해주신 분들이 좀 계셨는데 일단 저는 소음에 별로 예민한 사람이 아니에요 공사 소리도 사실 2년 정도 참으면서 살았거든요. 노래 같은 거 틀었을 때는 사실 노래 소리에 묻혀서 안 들리는데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를 볼 때는 조용한 구간 있잖아요. 주인공들이 뭐 말을 안 한다든지 갑자기 정막 이런 게 흐를 때는 소음이 좀 들려요. 문제는 빔에다가 제가 보스 블루투스 스피커를 연결해가지고 듣고 있는데 블루투스가 계속 끊겨 연결이 계속 끊겨가지고 어, 좀 짜증나더라고요. 이 케이블은 저도 이번에 처음 사보는데 아무튼 이게 스피커에 연결하는 케이블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사왔어요. <목소리> 설정을 해볼까요? 배터리 <목소리> 20%. 이 스마트 시대에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일인지 전이 노래가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다음 달에 제가 세이브를 가가지고, 그래서 레시가드가 필요했는데, 마침 베럴에서 50% 행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래쉬가드 세트를 엄청 저렴하게 득템하게 됐습니다. <놀람> <놀람> 아, 신발 샀는데, 케이스를 주네? 신발주머니를 주네요. 네, 제가 산 거는, 아, 이거 하나 더 있는데? 담바부터 해가지고 신발까지 베럴로싹다 맞췄어요 이거는 브라탑이에요 이게 조명 때문에 좀 살구빛으로 보이는데 그냥 핑크예요 이렇게 입고 이 집업 입으려고 아무튼 이렇게 맞췄어요 이 캡도 같이 왔는데 이게 너무 얇아서 땡이 워터 레깅스 샀어요 물놀이용 레깅스를 샀습니다 저는 이렇게베럴로우가 작게 들어가 있는 걸로 구입했어요 베니스 워터 레깅스고요 그리고 아쿠아 슈즈 샀습니다 아쿠아 슈즈 저희가 세부에서 캐년닝을 알아봐 가지고캐년닝할 때는 프로스 신으면 안 되고 아쿠아 슈즈 신어야 된대해서 아쿠아 슈즈를 골라놨는데 캐년닝이무산이 돼가지고 캐년닝 대신에 호핑을 하기로 해가지고 웨이브 아쿠아 슈즈 블랙 컬러고요. 저는 230이 제일 작은 사이즈길래 230으로 구입했고요. 제가 발 사이즈가 좀 애매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신어봐야겠어요. 어? 오씨. 작은데 발이 원래 225인데 230이 굉장히 작네요 혹시라도 클까봐 걱정은 없었는데 신발이 작아요 발볼이 넓어서 그런지 신발이 너무 작아요 발이 이렇게 오그라들었어요 작아가지고 <웃음> 전족을 신은 기분 맞고치려고 들어왔는데 <웃음> 무슨 전기 점검을 거의 8시간 가까이 해가지고 전기 점검하면서 또 폐조작하는 건또 아닌지 어? 아 배터리가 없네 남자잖아 아라란 저도 좋는데될뻔 했어요. 뭐가문제였어요 선생님? 지금은 손이 좀 느렸던 거 같아요. 아, 손이. 이게 아니라 다시 한번 확인했고. 선생님, 왜요? 좋게 말하세요. <놀람> <놀람> 곰팡이가 폈어요. 곰팡이가 어떻게 버려야 될까? 레드 페퍼 솔트 그라인더를 조금 뿌려줬어요. 아침은 머슴 밥, 총갓집 총각김치랑 전라도 김치랑 버섯 양파볶음입니다. <목소리도> <웃음> <냄새나. 웃음> 저는 양파를 좋아해서 양파를 많이 다져 넣었어요 마요네즈를 넣어주면 되는데 <웃음> 마요네즈가 이것밖에 안 남아있어요 왜 그런건 내 설정값에 없는거야? 나 이제 다른거 하다른거 셔틀말고 오남석친구여주들 <목소리> <목소리> <인> 아..엄청하네.. 내 눈을 보여줘 아니 보여주지마 춧가루 라떼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오유국. 아, 흘릴 줄 알았어 죽을 때까지 네 친구밖에 안 되는구나. 하나만 물어보자.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네 생일 파티 대접도 멋있었지.